아무것도 없이 지금 여기서 생활을 하라고? 지금 갑자기 와서? 예전이 그립다고 하셨잖아요 <웃음> 예전에도 <웃음> 지금 저 제가 가져갈게요 고급 일요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돈줘 <웃음> 오늘도 알바할 게 있습니다 베이비 시 알바를 잡아왔어요 왜? 아이들이 많습 말씀... 아이들이요?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유. 아유. 아아아요 하나 둘셋 하면 안녕히 다녀오세요 행복 해볼까 알겠지? 시작! 하나 둘 셋! 안녕히 다녀오 안녕히 세요안녕세요 간식 여행이지아 고래밥을.. 고래밥 좋아해? 아 오케이 그럼 고래밥 먹자 칼씨름면서 이기는 사람이 간식 먹밥이에 삼촌이 이걸로 할게 그래서, 네, 시작! 그러 이거 소리가 좀먹는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레인보우는할수 있어요? 어? 레인보우. 레인보우?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웃겨놓으면 돼? 웃 2단계잖아. 어. 아, 2단계? 아, 2단계. 3단계. 아, 이거 단가 있어? 네. 오. 오. 다됐어시 엄마! 사랑해요. 알겠죠? t y 엄마! 둘, 사랑해요. 자 이제 아빠 삐질 수 있으니까 이제 아빠로 한다. r I get your. I get 아빠! 둘! 사랑해요! t your. I get your. 세요아 이거 이거 누가 get y 지 이거 복근 운동이잖아요! 1번운동이잖아요 I 보세요 1번 파란색이요번 파란색이고. 여기서 가장 어리고 그냥 딱 봐도 알죠? <웃음> 2번 검은색 여기서 두 번째로 어리고 제일 잘 생겼어요. <웃음> <지금. 웃음> 살이 빠지면은 되게 잘 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기용 3번 빨간색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어, 많은 콘텐츠를 여러분. <웃음>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줍니다. 일단 자 1등 파랑 이유 꿈미남 사랑이요. <웃음> 2위 빨강 이유 멋져서 힘이 세서. 어차피 여기 다툼이었어. 제가 마지막 3위 <웃음> <웃음> 1등, 이유. 1등 빨강 이유 매력가 있어서. 오, 오, 오, 이거야! 강세하다 그 초등학생, 그럼, 해 초등학생도 해 느끼는 그런 거라니까? 자, 2등! 사람! 키가, 해 키가 해 크고, 해 어려서. 해 <웃음> 너는 어린 것밖에 없는데, 키가, 키가 어린 것밖에. 3것 3위! 3위! 4위! 위 4위! 4위! 4위! 4위! 위 니가 말했잖 거짓말 못쓴다고 3위, 내 스타일. 네. <웃음> 마지막입니다. 자, 누가 1등일 것인가? 1등, 파랑. 이유는 간단해요. 키가 크고, 잘생겨서. 자, 2등, 빨강. 힘이 세다. 그럼 3위, 이 되겠습니다. <웃음> 검정, 뚱뚱해서. <웃음> 자, 이유, 뚱뚱해서. <웃음> 어. 두. 두. 아시키 모골. 아빠는 귀엽. 귀엽지. <웃음> 아, 어쩔까, 그러니까 난. 우와, 무신 이거. 안입니다 좋아하는 척하는 거야, 저거. <식> 진짜 키가. 진짜야? 어. 김마고어다아 아유, 고생이에요. 아니, 너무 잘 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victory> <웃음> 이거 평발발발 전용 신발이에요. 아 신발이요? 궁금하, 응. 운동아운동아 신발을 주셨는데 신발에 좋은 신발이죠? 와 한번 신어봐야 되겠습니까? 네, 네. 하, 지지가 딱 견고하네요 네, 맞아요 어 키가 어, 엄청 네. 커진 느낌이야 바로 아, 이거 신고 가야겠다 하하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종 아유, 부탁드릴게요 아유 <웃음> 어차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들 이기만 벌었습니다 <웃음> 여러분 오늘 이제 알바 끝나고 또 우리 부모님께서 네.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네. 와, 네. 진거 네. 네, 네, 이거 이잘 먹겠습니다 네 해야지 요습니다예이 이거 뭐예요? 이거 요 이거 이거 요 이거 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아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애들. 안녕, 애들. 울지마 <웃음> 자, 우리 빛나, 안리 한나, 리아 애들. 안녕, 애들. 안녕, 애들. 들 안녕, 라들 안녕, 애들. 안녕, 애들. 안 놈합니다 어제랑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컨디셔닝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컨디셔닝을 예전만큼 그렇게 탄력이 돌아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딱 컨디셔닝을 하고 끝나자마자 내 몸이 그냥 끝났었어요. 죽어버렸었어요. 그냥 힘이 없어요. 근데 이 힘이 내가 젊었을 때 모든 에너지를 소비했을 때 나오는 그 힘듦이 아니고 그냥 몸 힘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많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좋지. 그게 들와서 하지만 이제 나다시 산다를 하면서 좋은 점 뭐냐면 뭔가 나를 위한 시간들이 많다는 것을 좀 깨닫게 돼요. 몰래... 진짜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전성기 때를 다시 가고 싶어요. 응? 예! 아주 좋았어요. 감동이야. 어, 들어간다. 쭉쭉1 아하하. 아아 t be one t sunlight. 우리를 비추지 Can you see the light? Can you n see the light? i g h t night night. 나가